교태 꽝! 둘다 대신 만든 걸 가져갈 수는 없다는 점 솔직히 빈정좀 상했다 그런데 트리가 몇시일 가도 역광이야 그래도 레고랜드에 되게 기대되는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혁인의 카페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놀이공원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시즌이 바로 할로윈과 크리스마스잖아요 오사카 유니버설 스튜디오 재팬 크리스마스에 이어서 나고야 레고랜드 재팬 크리스마스도 갔다 왔습니다 LLJ 크리스마스의 좋았던 점과 아쉬웠던 점 그리고 춘천 레고랜드 코리아와 다른 점 살펴보시죠 지금 출발합니다 It's Ghost Time 저는 스타터 연관 회원이라서 시즌마다 방문하고 있는데요. 놀이공원에 가면 머리띠를 꼭 쓰는데 LLJ는 머리띠를 안 팔아서 참 아쉽습니다. 레고랜드 호텔 아래를 통과해서 지나가면 파크의 정문이 나오는데 정문 캐노피 아래로 거대한 장식물을 설치해두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LLJ의 정문이... 음... 대단히 못생겼다고 생각하는 편인데요. 그런데 크리스마스 장식물은... 박공지붕 모양의 캐노피랑 굉장히 잘어울리더라고요 레고 조각을 영어로 브릭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레고랜드의 할로윈은 브릭 오어 트릿, 크리스마스는 브릭스마스라고 합니다. 입장하니까 만들자 놀거리 가득한 크리스마스라는 포스터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LLJ는 기간 한정 프로그램 중에 어트랙션보다도 이렇게 워크숍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옆으로 보이는 건 연간 회원 생일달 할인 혜택 안내인데요. 제 생일이 12월이거든요. 브릭스마스도 있지만 생일 할인 받을 목적도 있었습니다. 조금 더 걸어가니 레고 조각으로 한땀한땀 한땀 정성스럽게 만든 커다란 트리가 나옵니다. 혼자 온 사람이 사진을 찍거나 아니면 일행이다 같이 찍을 수 있도록 카메라 거치대도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서 세부 묘사가 대단하다고 느꼈던 것이 트리 앞에 레고 조각으로 썰매를 끄는 사슴도 표현해 놨어요 슬록이두 마리가 있는데 이 세상에 루돌프는 한 마리잖아요 그래서 둘중한 마리만 코가 빨갛습니다 그런데 트리가 몇시 가도 역광이야 <웃음> 뭐 남쪽에서 찍으니 예쁘더랍니다 3일를 지나서 쭉 걸어가면 미니랜드 구역이 나옵니다. 이 테마구역 입구도 장식해두었습니다. 장식물이 레고랜드스러웠으면 더 좋았겠다 라고 생각하면서 다가갔더니 레고 조각으로 장식을 해뒀더라고요. 아이고 사진을 찍어야 해요. 제가 유튜브보다는 블로그가 메인이다 보니까... 이번 LLJ 크리스마스의 중심 소재가 커다란 그림책이거든요 그래서 미니랜드 구석구석에는 브릭스마스들을 소개하는 커다란 그림책 조형물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다만 다 똑같은 내용인 건좀 아쉬웠습니다 바닥에는 브릭스마스로 향하는 길을 표시해 두었는데 두 갈래 길에서 화살표를 양쪽으로 해두었다? 뭐지? 장식용인가? 그런데 장식용이 아니었습니다 미니랜드 구역 쪽문도 브릭스마스로 장식해 두었는데 쪽문에는 화살표가 한쪽으로만 나 있었습니다 나고야 섹션을 보면 놀이공원이 하나 있어요 이건 나고야항 시트레인 랜드라는 곳이고 이 캐릭터들도 다 시트레인 캐릭터입니다 올해로 LLJ가 5주년이거든요 시트레인 랜드 캐릭터 옆으로 레고랜드의 캐릭터와 숫자 5도 함께 추가해 두었습니다 두 놀이공원의 콜라보레이션인 셈이죠 5주년 기념 조각이 미니랜드 곳곳에 숨겨져 있습니다 고베 섹션의 신고베 역전 광장에는 5 뒤로 크릭스마스 트리도 만들어놨고요 크리스마스 한정 열차도 달리더라고요 와 정말 코카콜라는 일본의 거의 모든 놀이공원을 후원하는구나 도쿄 섹션의 레인보브릿지 주탑 위로는 레고로 만든 산타와 슬록들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도쿄 오다이바 하면 건담 프론트를 빼놓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5주년이라고 이 앞에 전대물복장을 하고 귀엽게 사진을 찍는 친구들도 추가해두었더라구요 나고야 섹션의 오아시스 파트에는 올봄 레고 미티카 발매 기념으로 설치해둔 상상의 동물 조형물이 아직 남아있었습니다 이런식으로 숨은 그림자기 하는 재미가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레고랜드는 제팬보다 코리아가 더 좋았습니다. 그런데 미니랜드 구역만 놓고 보면 제팬이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레고랜드 코리아의 미니랜드는 뭐랄까 레고가 아닌 것이 많았던 느낌? 그런데 LLJ의 미니랜드는 레고 조각으로 쌓아 올린 것이 많아서 미니랜드의 한정에서 보자면 LLK보다 LLJ가 좋았습니다 미니랜드 구역 끝에 있는 이벤트 스페이스에 설치된 크리스마스타운에서 본격적인 브릭스마스 이벤트가 진행됩니다 레고가 정말 반칙인게 대충 만들어도 다 귀여워요 역시나 입구도 커다란 그림책 컨셉이고요 크리스마스타운에서 놀려면 스마일북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건 1일 1인 한권씩 무료로 나눠주더라고요 아, 리스마스타운에ール는총5개의 스탬프 가 있는데 그중 마음에 드는 2개를 스마일 북에 찍으면 됩니다. 5개를 다 모으고 싶으면 다른 날도 와야겠죠 스탬프란이 스티커 재질이라서 도장을 찍은 후에 스티커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스노우도움이라는 포토스팟이 있습니다 세개의 신으로 구성된 포토스팟인데 되게 예뻤습니다 신마다 레고 피규어로 포인트를 주기도 했고 레고 느낌 물씬 나는 트리도 있습니다 각신 구석구석에 스탬프가 있었는데 도장함을 찐 레고로 만든 게 귀여웠습니다 스탬프마다 그림도 다 다르고 거치대랑 지지대도 브릭스마스 느낌이 물씬 났습니다 이외에도 그림체 컨셉의 포토스팟도 많았는데 스탬프를 애써서 찾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애들이 그쪽으로 우르르 달려가 <웃음> 저는 첫 도장으로 귀여운 루돌프를 선택했고요 그리고 크리스마스 하면 빼놓을 수 없는 트리를 찍었습니다. 좀 전에 모델 시티즌 분이 스탬프 스티커를 뜯으면 산타의 메시지가 있다고 했잖아요. 뜯어봤습니다. 근데 꽝! 두둘다 꽝! 제가 원래 이런 운이 더럽게 없긴 해요. 그런데 보통은 꽝이 나와도 꽝 다음 기회에 이런 멘트를 써주잖아요 여기서도 산타가 다음에 만나자 라고 해줄 법도 한데 그냥 백지였다 솔직히 빈정좀 상했다 여하튼 산타의 메시지를 받았다면 스마일 가차가차라는 뽑기를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딱한명 에드벤트 캘린더라는 사물함 럭키박스를 열 수도 있다고 합니다 저는 백지장이니까둘다 구경만 했는데요 그래도 기념샷 찍고 잘 놀았습니다 참고로 산타랑 악수하는 거예요. 팔씨름 아닙니다. LLJ는 기간 한정 워크숍이 많다고 했잖아요. 이날도 브릭스마스 장식물 만들기 워크숍이 열렸습니다. 추가 비용은 따로 없고 만 3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데 대신 만든 걸 가져갈 수는 없다는 점 이날 산타 복장을 한 어린이 손님이 대단히 많았습니다. LLJ가 있는 나고야가 아이치현이라는 지자체에 있는 도시거든요. 제가 2019년에 LLJ에 처음 갔을 때만 해도 아이치 현미는 안 가고 외진만 가는 레고랜드라는 말이 있었어요. 그래서 LLJ도 지역 주민에게 어필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제가 연간 회원 등록하고 봄에 한 번? 가을에 한 번? 겨울에 한번 갔거든요 세번다 지역 주민이 굉장히 많이 왔더라고요 다른 테마 구역도 브릭스마스 장식이 되어 있나 구경해보려고 공원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먼저 레고시티 구역에 갔습니다 브릭스마스 장식 있을 법한 테마 구역이잖아요 그런데 없었다 없더라고요 할로윈 때 기간 한정 4D 상영을 하던 것도 브릭스마스 때는 일반 버전을 틀어주고 있었습니다 레고시티에서 유일하게 크리스마스 장식이 있던 곳이 바로 햄버거 가게 참고로 레고랜드에는 단이 없습니다 레고시티의 인도와 차도도 질감 차이로만 나눠 놨지 단차를 두지는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어린 방문객이 많다 보니까 안전사고를 최소화하려는 조치로 보입니다 LLK에도 이거랑 똑같은 조형물이 있죠 LLK랑 LLJ가 같은 조형물이 설치된 곳이 미묘하게 다른 경우가 있는데 이런 걸 찾아보는 재미도 있었습니다 저의 차의 어트랙션은 구급 학교 LLK 버전으로는 소방학교인데요 다큰 어른이 애들 이기겠다고 전력질주하면 얼마나 재밌게 요 아쉬운 마음을 뒤로 하고 나이트킹덤 구역으로 향했습니다 그래도 킹덤에는 할로윈때는 장식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유럽식 성하면 크리스마스 장식을 빼놓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번 브릭스마스엔 없더라고요 여기도 유일하게 식당만 꾸며놨더라고요 사실 LLJ만 이런 게 아닌 게 오사카 USJ도 원래 크리스마스철에 엄청 열심히 꾸며놨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장식이 없더라고요 춘천 LLK가 나고야 LLJ의 살짝 업그레이드 버전이에요 LLK의 레고 킹덤 구역은 코트야드 느낌으로 꾸며놨잖아요 드래곤 코스터의 큐라인도 성벽을 따라 코트야드를 한번 도는 느낌이고 그런데 l l 의 나이트킹덤에는 그냥 성벽만 있습니다. 다만 구역 입구에 도개교가 있는 건 정말 멋있습니다. l 제이는더 드래곤도 그냥 들어가면 바로 스테이션이 나옵니다. 이 조형물 엘 l k 랑은 방향이 반대죠. 아무튼 다른 테마구역에도 브릭스마스 장식은 없었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열심히 혼자 잘 노는 중 테마파크는 배경을 통제하는게 굉장히 중요해요 홍콩 디즈니랜드처럼 캐슬 뒤에 웅장한 산이 있거나 도쿄 디즈니시처럼 테마포트 너머로 태평양의 수평선이 보이고 이러면 파크의 세계관이 더욱 확장되는 느낌이 들지만 잘못하면 몰입도가 확 깨져버리거든요 LLJ는 고속도로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처음 왔을 때는 분위기를 해친다고 생각했는데 보다보니까 내가 만든 시티즈 스카이라인도 이 풍경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서 요즘은 세계관이 확장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어드벤처 구역이라는 춘천에는 없는 테마 구역이 있습니다 어드벤처 구역은 다시 거대한 문어가 사는 바닷속 유적 컨셉 섹션과 이집트 유적지 컨셉 섹션으로 나뉩니다 저는 이 조형물이 너무 좋아요 미라가 부활해서 고고학자들이 튀튀하는데 그 와중에 낙타 너무 태연하게 불씹고 있어 몸짱 핫가이 아누비스도 있고요 재밌는 테마구역입니다 참고로 저의 최애 어트랙션은 일명 자의로드롭이라고 불리는 바로 이겁니다 이걸로 몸을 좀 풀어줘야 레고랜드에 온게 실감이 난다고요 생일 할인을 받으려고 더 빅샵을 둘러보는데 여기서도 5주년 기념 열차가 달리고 있었습니다. 레고를 표현한 레고랜드를 표현한 레고도 있고요. 크리스마스 한정 레고도 있었습니다. 크리스마스 한정 레고를 구경하고 다시 밖으로 나가는데 커다란 레고트리가 눈에 확 들어오는게 되게 멋있었습니다. LLK 레고 팩토리는 다크라이드잖아요? LLJ에서는 워크스루입니다. 다 걷고 나면 기념 레고 조각을 줍니다. 제가 옛날에 받았던 건 한국 본가에 있는데 여기 출구 기프트샵에 이 조각들로 함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나저나 더 빅샵에서 왜 갑자기 레고팩토리로 왔냐면 더 빅샵이 참 이름값을 못하게도 제가 찾던 MD품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공원을 다시 돌면서 MD샵을 뒤졌는데 결국 한 바퀴 삥 돌아서 레고팩토리 출구샵에서 찾았습니다. 저의 픽은 레교피겨 열쇠고리 3종이랍니다. 레고랜드 메인 캐릭터인 버디와 저의 최애인 샤크가이 그리고 워너 루니튼과 콜라보레이션을 한 실베스터를 골랐습니다. 아 그런데 저의 차애인 유니콘 가이가 없는 건 살짝 아쉽더라고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가이드맵도 챙겼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트리에서 사진만 찍고 퇴장하려고 했는데 트리에서 기념사진 가능한 이른 시간에 찍으세요. 일단 해가 기우니까 더 심한 역광이 되었고 또 다들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던 겁니다. 다들 트리에서 사진 한장 찍고 집에 돌아가려고 낮에는 없던 긴 줄이 생겼더라고요. 몰랐는데 정원장식물에 전구가 있었습니다. 날이 저물 때가 되니까 불이 들어왔네요. 그렇게 저는 집으로 돌아갔는데요. 여러분 레고랜드에서 가장 재미있는 어트랙션은 레고랜드에 없다는 거 아시나요? 전철역에서 내려서 레고랜드로 향하는 길에 메이커스피어라는 상점가가 있어요 보통 여기 초입길에서 큰 계단으로 내려가시는데 그러지 말고 더 안쪽에 있는 둥근 경사로를 따라가시면 굉장히 탑승감 좋은 미끄럼틀이 하나 나옵니다 호후 사실 LLJ는 이러고 노는게 제일 재밌어요. 저는요. 집에 가기 전에 이 미끄럼틀도 한번더 타고 싶었는데 여기서도 다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LLJ가 왜못 떴을까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저는 메이커스피어가 가장 큰 패착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디즈니랜드의 상점가나 유니버설 시티워크를 참고한 것 같은데 전세계에 놀이공원 앞에 이렇게 큰 상점가가 있는게 잘 없어요. 아니면 그것이 원래 유명한 번화가였거나 그런데 LLJ는 무리해서 메이커 스피어를 만들었는데 가게도 너무 많아요 LLJ에 갈 때마다 너무 붐빈다는 인상을 받거든요 평일 낮인데 왜 이렇게 사람이 많지? 그러고 나면 어라? 유니버설에서 이 정도면 완전 개꿀 중에 핵꿀인데 예당초에 LLJ가 너무 좁고 수용력이 낮은 거예요 그런데 밖에다가 의리의리한 상점가를 조성해놨으니 둘다잘 안되지 않는 것이 이상하지 않을까요? 메이커스피어를 지금의 반 정도 크기로 만들고 차라리 레고랜드 테마구역이 하나 더 있는 게 낫지 않았을까? 그리고 호텔 건물을 LLK처럼 정면에서 볼수 있어야 으리으리한 맛이 있는데 도통 뷰가 나오지 않습니다. 심지어 도로가 사방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파크 확장도 어려워요 게다가 LLJ는 공업항에 있습니다 물론 TDR도 USJ도 다 공업항에 있기는 하죠 그런데 TDR이랑 USJ는 배경 차단을 잘 해놨어요 춘천 LLK는 아름다운 춘천 문지에 둘러싸여 있잖아요 얼마나 못들어져요 LLJ는 전철에서 내리면 제일 먼저 보게 되는 경관이 공장에서 배연내붙는 모습이야 막 <웃음> 말했듯이 LLJ가 고속도로에 둘러싸여 있잖아요 아마도 나고야뿐만 아니라 주변 도시에서 방문객이 유입될 수 있는 입지를 찾은 것 같은데 그런데 이 주변에 아이치현이며 미에현이며 시즈오카현이며 LLJ 정도 규모의 로컬 놀이공원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이 정도 규모면 조금 더 나고야 도심으로 들어갔어야 했다 여러모로 공간을 활용하는데 짱구를 잘못 걸린 것 같아요. 그래도 레고랜드에 되게 기대되는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LLJ의 레고 닌자고 월드 구역에 가면 정말 조잡하다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거든요. 아니 닌자의 본국인데 이럴 수가 있다고? 사실 원래 LLJ에는 닌자고 구역이 없었는데 개장 초기에 평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없는 땅주어짜서 억지로 추가한 테마 구역입니다. 그래서 동선이며 조경이며 놀이기구며 퀄리티가 굉장히 떨어져요. 심지어 그 뒤로 엄청나게 큰 도명 전시장이 있거든요. 그게 굉장히 고슬렸는데 이번에 가니까 전시장을 철거하고 있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바로 서치를 해보니까 레고랜드 재팬이 2025년을 목표로 파크 확장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원래 있던 전시장이 기존 LLJ 테마구역 두개 합친 넓이 정도 되거든요. 기대해볼만한 소식인 것 같아요. 네, 그러면 2022년 레고랜드 제팬 브릭스마스 후기를 마치고요. 다음 영상에서 우리 또 만나요.